나갇혔다 <웃음> 아직도 거기 계세요? 아, 이거 어떻게 빠져나? 가거어떻아아보고 도망쳐. 자 우선 그러면은. 메틀린 방어구를 트롤 상하이로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야 아니야! 잔동부터 해! 나는 그냥 활 만들어줘! 그냥 활구치에서 쏘는 게 나을 같아아 근데 활을 만들어도 맞아요 꽤 <웃음> 아, 그... 걔가 사거리가 기니까 힘들다, 들어 어차피 가죽 10개 있으니까 어 이건 뭐야? 와말 <웃음> 이거 해서 메틀림 요거랑 어 여기 왼쪽 위액 상자에 우선 상하이랑 팔리, 어 원목 질 좋은 나무. 원목이... 이거... 예. 네. 엘더... 그 엘더 쪽에 나오는데 네. 집터가 많거든? 네 집터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거 아닐까, 혹시? 탑 위에 올라가서 그런가? 근데 걔가... 걔가 그, 그거 하잖아요 그... 그... 이렇게 동뭐 덩굴 같은 거 손으로 쭉 뻗는 거 그게 소용이 없어요 피해야 돼요, 걸 좌우로 무빙하면서 막. 잠깐만 아, 우선 우선 전 활을 만들게요, 다. 응, 음, 다활 만들죠. 네, 활 하나씩 올라가면서 주속좀캐 갖고 와야 되겠다. 너무 어렵네 <웃음> 혜리님 멘탈이 방금 바사, 바사삭 된거 같은데 아니 그런건 그 <웃음> 아 그정도까지는 아니 고아 그정도까지 아니에요? <웃음> 아 설마 바사삭까지는 아니고 그 살짝 금간 그정도 아니야 아니야 이정도로 끄면 안가 <웃음> 아 진짜로 이정도로 끄면 안가는게 <웃음> 네. 아크 때 처럼 털린 정비 없어가지고 아크 때는 진짜 제대로 털려가지고 메틀린 뭐 그거 같아 무슨 뭐 이렇게 그... 작업복 같은 느낌이네 허! 하라구! 같지 않아 교도관 <웃음> 아이기딱 몽둥이도 들고 있는 분 계신 거니까 딱 그런 느낌이네 저기 보라색 저거 있네 아니 뒤에 열매를 걸렸더니 여긴 열매가 없고 여기부터 잡고 와야 돼 다노야 에? 지금 나 있는 데 있지? 에. 여기에 보라색 저기가 있어 음. 그 완전 소환하는데 핑 찍어놨다 네뼈다이랑 그래, 싸워라 난 집에 간다 사슴 이런 거 잡아야 되는 거 사슴하고 멧돼지. 아, 컨트롤 키로 누르면 은신 모드가 되거든. 은신 모드에서 가까이 간다에 잽싸게 뛰어가고 활빵. 음. 음. 아 씨발, 끝까지추천네개 시기가. 내꼴이 거야 나중에 좀... 아... 집을 좀딴 데로 지을까요? 좀 크게? 네? 여기가 좀... 뭐야? 검은 숲이랑 좀... 뭐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지 않아요? 아크에서 느낀 건데 초지역에 네. 그 지지는 건비치야 그죠 지금 강파님 섬에서 살고 있는 데는 초식 섬이긴 한데 네 초식 성을다 접수하고 있지만 같은 아. 간에 우리, 우리 두 번째 단어 안 하고 우리 둘이 할 때도 거기 레드우드 숲 있잖아 네. 그 앞에 방향에 딱 거기서 살았어 완전 완전 좋아 목, 목도 많고 문 열면 막 맥스가 까꿍하고 막 이게 너무 집터가 네. 너무 외곽이 멀다. 있어. 외곽이 있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사지 이렇게 동서남북 최단 네. 진짜 어딱 어디든 동선이, 네. 동선이 어, 깔끔하게 이게 좋더라고. 음, 딱 중간에서 설치하는 게 좋고 어디든지 조금 어, 바로 바로는 아니어도 끝과 끝을 달리는 건안 좋더라고. 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집터가 제일 가운데긴 해요. 이거 M 눌러서 마우스 휠로 쭉 당겨봐요. 정가운데는 그럼 고기 계속 있어야 되고. 거 여기가 정가운데긴 해요. <웃음> 저 끝과 끝을 생각하면. 어 그럼요. 그럼 여기 있어야지 뭐. 근데 내가 먼 내가 우리 우리가 지금 거기 고수 잡으러 가는 데가 끝이니까 우리는. 도까지 끝이었나? 끝, 끝이 어, 그러면 아, 거점을 아, 지어가지고 거점은 아, 고무숲 쪽에 네. 지어갖고 거기다 침대를 설치하든 뭐라든지 부활, 부활해서 죽으면 은 그쪽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쪽에... 지금 그 보스 잡은 데가 엄청 멀잖아요? 응. 맵 열어서 마우스 이렇게 땡겨봐요. 땅 중앙이요, 진짜. <웃음> 엄청 가까워요. 코앞이야. <웃음> <고압이야. 웃음> 이거 지금 <웃음> 메텔링 이거 지금 보니까 이거를 마우스로 연타로 누르면 안 되고 한대 치고 한대 치고 이런 식으로 아씨 망가졌다. 한대 치고 한대 치고. 저인데 아직도 보이겠어요? 아, 집에 가고 있어! 가면서 난쟁이 나온 놈들 있잖아. 종려하면서 네. 가고 있어. 많이 나온 것들. 그래야 레, 보스 자기가 편하니까. <웃음> 트롤이다 시발. 그럼 옮길 수가 없어. 여기 전 맵을 다 왔다. 꼭꼭 가야 되는 네. 지점이 사방으로 덮어져 있으면 그냥 가운데 살아야 돼. 응. 그죠? 그렇긴 한데 지금 이걸 응. 저 저도 이 다음 지역을 못가 봤어요. 근데 우리 뒤가 지금 네. 강이란 말이지. 강인지 바다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강이 끝이면 아 씨발 존나 좆차와. 좆됐다. 이 틀어 트럭, 틀어라고. 여기가 외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포타지 설치 한 대잖아 철희님 뭐 데리고 온다? <웃음> <웃음> 뭐? 뭐? <웃음> 철희님 친구 데리고 온다 친구 아 <웃음> 어, 여기 집 망가지는 거 아니야? 내가 네, 죽일게요 네. <웃음> 잡을 수 있어? 음 잡수도 뭐 얘 느려갖고 칼로 쏘면 쉬워요. 아오 어, 찍히면 죽어요? 어. 걔는 그거 막 막는 거 아니에요? 피해야 돼요 무조건. 막으니까 아, 그러니까 피 10인가 나다 네. 예. 얘는 그 데미지가 일정. 수치밖에 못 깎잖아요, 방, 방패가. 근데 그걸 넘어서니까. 아니 회피는 하는데 네. 세미너가 딸려. 나 일단은 집에 가서 수리 좀 하고 올게. 죽였어 가져가. 죽였어 오케이. 오케이. 그거 네. 이, 밑에서부터 겁나 쫓아와가지고 <웃음> 친구. 친구. 활은 다 만들었어요? 어 아니요 지금 원, 그 원목 그원 구하려고 지금 검은숲 가려고 뛰어가고 있어아 활이 원목이 들어가나보지? 네 그럼 키우라고 하지 나 검은숲에 있을 때 네. 제가 왔어요? 전나무에서 주장한거였죠? 전나무 소나무 전국에서 웬만한 나무 하나씩 다 깨먹으면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어 근데 줬어 음. 원목 왜난 원목이 안나오지? 아 왜요? 우리 줬됐다 왜요? 보스를 선하기 전에 거물을 지고, 거축을 위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보스를 유인하고 그리고 잡아야 돼. <웃음> 어디가서 찾아보신 거요아 잠깐만, 보내줄게. 아아아아아아 아아아 보스를 소환하기 전에 위쪽에 공중에 올라가서 탈솔 활로 잡아야 되는데 팔 저거 뭐냐 네. 그 거리 잡고 그리고 해야 돼 그러면은 보스가 아래쪽으로 와서 네. 안 움직인대 그러면 그냥 점수하면 되는데 저거 아 네 이미 소환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존대 버린 거지. <웃음> <웃음> 어떻게 잡지? 일단 한 명이 억을 먹으면 억을 먹으면서 빙빙이 돌면은. 네. 일단 식하게한명이한 명이 뒤에서 뭐 쏘던 거해야지뭐 아니면은 그 잠깐만 이 방법도 저... 있는 것 같아. 잠깐만 하나 더 왔는데. 공략이 꼭 그거 하나만 하나일기만은 하나 없잖아? 얘처럼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봤던 공략에선 그랬는데 붙지 않고 그냥 때리면 됩니다. 쉽습니다. <웃음> <웃음> 붙지만 않고 때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 붙임을 하고 떼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웃음> 그래갖고 갔는데, 갑자기 걔가 손을 뻗던 이상한 걸로 쏴. 자, <웃음> 아, 골치 아프게 됐네. 보스랑 1대리면은뭐 어떻게든 그냥 계속 피하면서 하겠는데 주변에 잡몹이 계속 달라붙으니까.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 예. 네.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 계속 아, 그. 갑자기 급해 너무 빠지네. 자 우선 원목을 구했으니까. 일단은 우리 청동으로 다 도배를 하자 네. 청동으로 다 도배를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겠다 음, 음, 음. 가슴가죽 사승 가죽이 있나? 왜요? 어, 뭐 만드시게요? 청동 훈갑하고 다. 우선 활부터 만들어드릴게요. 제가 여덟 개 구해왔거든요. 오케이. 와. 아... 순간 멘탈이 확 나가버리네. 아. 나간거 <웃음> 많네. 아니. 방금까지는 멘탈이 안 나갔어. 동욱이 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잡아야 되지? 고민 좀 해봐야 되네.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생각에 지금 저거 했는데, 순간, 동영상을 보니까, 이쪽에 판자 댁길 나무, 나무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대기하면서,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화를 쏘는 거야. 근데, 아,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활을, 네. 여유있게 두 개씩 만들어야 돼. 왜요? 개지는 거. 내구, 내구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 저거, 저기 활 있잖아. 네. 그, 처, 그, 청동알 하나씩 만들고, 그리고 남, 그, 그 밑에 단계 활 있지. 네. 그거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지. 아. 그래서, 메인으로 쓰다가 만약에 그게 더 떨어지면 은그 원시적인 활이라도 해서 잡.. 그걸로 해야 된다는 소리지 어.. 그러면은 우선 어.. 잠깐만요 차라리 활을 그리고 만들고 다 업그레이드하면 좀 내구도가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괜찮지 그래서.. 아.. 원목을 더캐와야겠네 그럼? 근데 우리가.. 네 지금 장호구가 개씹 개십... 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랬지 완전히 쓰레기야 아 그죠 아니야 나 트롤 뭔야 단호가 만들어줬어 거기를 갈려면 트롤 갖고 택도 없다는 소리야 뭐 어떡하라고? 청동으로 다싹 도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즉 단호는 만들고 당신이랑 나랑은 청동을 캐와야 돼 배틀님 음. 자 이거 그리고 고갱이고갱이 복행이 아까 만들어줬어. 에? 아까 죽었잖아요. 아 죽어서 못못 찾아왔어? 못, 못 찾아왔죠. <웃음> 그 걔가 밟고 있었던 니까요 제가 그래서 가서 그그 그 중요한 거라도 그냥 챙겨서 올까 해갖고 갔거든요. 다시 돌아서. 그지 보스가 메텔님 시체로 밟고 있어. <웃음> 그래서 바로 그냥 들어와서 그냥 와버렸죠. 화살좀! 화살을... 화살 부싯돌 화살로 만들까요? 아니면 그냥... 나무 화살 만들까요? 부싯돌 화살 났겠지? 깃털이 있나? 오, 난... 나무 화살 한번 써보시고 이걸로 좀 익숙해지면은 그걸로 써요. 자, 여기다가 화살 넣어 놓을게요. 화살 100개 넣어 놨어. 오케이. 이 씨앗은 어떻게 심는 거야? 메틀림 투구 썼어요? 저거? 네 트롤 투. 우와 저풀 <놀람> 하나 만들어서 뭐 지금 깨러 가자고? 응 술을 가져가지 마너거 너 아니면은 메틀림이 여기 매면 되지 않아? 아니야 멀어가지고 응 제가 갖고 가는 게 이득이야 매트림이 여기서 좀 주석을 이걸 만들어주실래요? 그럼 어떤 거? 어떻게? 그.. 뭐야? 응! 이거 장비고 그럼 다는 가같 이제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잠깐만요. 아, 상자를 여기다 하나 만들까? 무거워갖고. 잠깐만요. 봐봐요? 여기 상자에 우산 넣어놔요, 무거우니까 봐봐요 요거, 나무, 들어봐요 나무 예 네. 요기, 요거는 숯가마예요 여기, 동그란 거는 여기 안에, 나무를 집어넣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 그 뭐야 석탄이 나와요 네, 최대 스물다섯 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쭉쭉쭉쭉 넣어봐요, 이 눌러서 이렇게 2 5개 까지 예약을 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숯이 나오.. 그 뭐야 석탄 나와서 먹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기서 이제 그 우리 구해왔던 굴이랑 그거를 주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광석을 원.. 원석은 여기 옆에 보면 동그란데 구멍이 있어요 여기 왼쪽에 이쪽.. 이쪽으로 가보세요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어,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이렇게 10개 예약 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가동시키려면 석탄을 넣어놔야 돼요. 그 옆에 이렇게 네모난 구멍 있죠. 여기다가 석탄을 넣는 거 여기 2 0 개까지 들어가. 석탄 두 개당 주개 하나 튀어나와요. 예 음, 음, 음. 네, 그런 식으로. 음, 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구리주개 넣으면 구리주석 나오고. 그리고 뭐 아, 구리 광석 넣으면 구리 그게 나오고 그리고 그 뭐야 주석인가 그걸 넣으면 그,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뭐야 괴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다 넣어 놨거든요 근데 요거를 어, 구리 두개 그리고 그 주석인가 그거 하나 하면 청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대장간 있죠 여기 사용하면은 청동 주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두 개, 그 구리 두 개, 그리고 주석 하나 이용해서 합성해갖고 그래서 그거 청동으로 우리가 이제 뭐 무기나 방어구 이런 거 만드는 거고 음... 어 오, 주 이거 입봐 아니, 아니, 그... 입어요 어차피 거의가안데 저... 저 그거 안 입어도 돼요 아요 아니, 입어요, 입어요 네. 메탈링 입고 있어요 여기 막 누구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잠깐만그 곡괭이만 줘주세요 곡괭이.. 아.. 아까.. 아까.. 그거.. 저거.. 사슴.. 저거.. 하나 더 있을 건데? 어? 응? 하나 더 만들지 그래? 그.. 홀 있을 건데? 메틀님 여기서 저거 만드신다고 하니까. 레아 이거. 왜요? 툴레 절반 피 남았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웃음> 잠깐만요. 철이님도 저거 아시죠? 죽여 만드는 뭐. 거 방법. 몰라. 니마가 안 가르쳐주잖아요. 나 오늘 처음 하는거예요. 보인 네? 것처럼 네, 그러... 보이지만 오늘 처음 하는거예요. 니마 네? 메탈리한테 배우는걸로 그렇게 해야지 수레 하나만 가져가자 네, 저 그냥 뛰어가고 있어어 수레 하나만 가져가서 여기다가만 깍 쳐가도 통동 많이 쉬워올것 같거든? 네. 음, 수리, 수리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총동 <목소리도> 풋셋을 만들어 갖고 가자. 정도... 이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트롤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거뭐거뭐거뭐거뭐 이거 뭐야? 이거 야거 뭐야? 이야이측에요안보이는데 그럼 내가 내가 갈게. 아니 니만 니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왜 왜요? 어, 먼저 너, 가요. 내가, 내가 알죠. 어 오케이. 제, 쫓아가면 되죠. 그리고 음, 여기서 직진 방향이 아홉 시. 음, 먼저 가세요. 먼저 가면 쫓아가면 돼. 어이. <웃음> 오. 야 그냥 밥 뚫어버려. 오 트롤 트롤 트롤 트롤 트롤 트롤 트롤 트롤 트롤. 아유, 어, 이 새끼가 밟았어. 수레에. <웃음> 미친놈이! <웃음> 화해 갖고 왔죠? 어. 잠깐만요. 어이C d i r e c t e u 난쟁이 처리해줘. 내가 트롤... 에? 아니? 응? 잡았다. 이게 머리통 쏘면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 잠깐만. 아까 우리 수레 어디갔지? 왜 어디 어 <웃음> 수레 어디 갔지? 수레 어디 갔니? 아, 잠깐만. 우리 위쪽에서 왔으니까 이쪽 방향이겠겠다. 어. 오개진 거 아니야, 설마? 그런가? 아까 막 반파된 것까지 봤는데. 밟아갖고 오개가 다시 만들어갖고 와야되잖아 음에 만드는데 많이 들어가? 아니 요기서는 여 못만들지? 네 그, 그거 있어야 돼 청동못인가 뭔가 그러면 청동못을 갖고와서 여기서 자작대를 만들어서 못만들어? 어... 잠깐만요. 이게 제작때 레벨이 필요하던가? 작업대... 그냥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오김에... 그냥 캐, 캐고 가요? 그냥 손으로. 어..어디죠? 네. 부서졌나봐요 걔가 밟았거든요? 여기 아 그거 한번 밟았다고 부서지네 여기 툴 매장량이 많거든 여기 전체적이야 툴매장량 아니 그 구리 음, 아니면 여기 캐서 뭐 상자같은거 놨다가 거긴 어, 아니다 집어넣어 놓고 내가 처리할게 넵 아이씨 많이 왔